네. 화 생일 축하해. 정아니 이제 이제 보이야이게다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대리 <웃음> 어, 맛있어?? 갑자기 m a k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이뭔일 <웃음> 났어요? <웃음> 아니 여기 우리가 촬영했던 장소라서 어떠냐 알았더니 아주 좋습니다 이런데 가보니까 언니는 맛집이니까 맛있는 것좀 갖고 와오래. 여기 방송 방송 탄지. 방송 탄지. 방송 탄지.